Được. Không, thì em mới ăn cơm Ở đây xa Ở đây xong Ở đ â y Ở đâu? Cuộn mấy? Ở đây <cười> Anh là c u a N Hôm nay Hôm nay Nhà mai <cười> Nhà mai được không? Ngày mai ăn đớn lên đi Nhà mai Ờ, anh x u n g ở đây Sống ở đây? Ờ uh. Sau này, thay nhảy nước Ờ, gia Qua N Được không? n c 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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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사라. 나는 엄마 진주사라. 진주사라. 진주사라. 라 진주사라. 진주사라. 진주사라. 진주사라. 진라주 không phải anh t c h cả nói chuyện nhiều, mỗi n g à ăn muộn mỗi n g à nói chuyện, n việt nam nói chuyện nhiều, nhưng mà sau này anh h i u một chút chút, okay. chút chút chút chút chút chút chút c h t chút, bài g i i năm m ư i m i t u i cảm ơn, năm m ơ i m cảm ơn, cô, cô chị ai, n h y n ã n h i g h i ì v y a ó i gì vậy, anh i n h n i n h i gì y t h n i y n i gì v i n i gì i gì i gì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요정도면 돼 요정도 영어가되면 재미가 올라오죠 와나 지금 놀라운 걸 봤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젓가락지 보이시나요? 젓가락지? 응. 와... 아어 잘한다 있는데 다 이렇게. 이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이이 원래다 감동을. 감사합니 감동을. 이걸 안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을 놀리는 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그냥 그냥 재미있는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저이친구들 이 놀릴 생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짠. 잠만, 잠. 모자만, 잠. 오케이. 러브, 야 러브.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내말 듣고 있어? 나 혼자 얘기하니? 물 먹니? 일단, 뭐, 베트남어가 잘안 되더라도 영어로 간단하게 소통이 가능하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데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솔직히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정성적인 거에 따라 다른 거죠. 아빠, 대해요 뜻하고?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응, 돼지, 돼지. 돼지, 돼지 so i t 고기 ế chi, thuế chi, thuế chi, thuế chi, t h u t h u chi, t i t h u c h u ế chi, t h t h u c h t h u chi, t u i t h u chi, thuế h t h u chi, t h t h c h u i u i g u h g h i h 고기, 또 해형아. 그 해형아. 해형아. 넌... 아빠... 죽을래? <웃음>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가고가고가고가고가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가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자 조금씩. 아, 거기. 접깔 조금씩. 접깔 조금씩. 응, 조금씩. 응. What? nhưng mà anh 아요 어, 같이 조금씩. 좀 살게 좀두 사우나. 아빠. 사우나마? 접접, 천천. 느긋아 네. 느긋아뜨뜨 오, 이런 말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되까야 되는 거아뜨뜨 천천히 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속인 것 같아 나이를 속인 것 같아 다 아, 아이디 까봐 어려 보이는데 여기 피부가 멋지 안좋보니까 어려 보이긴 하는데 짝짱 엠바우냐 또? 하멜람 하멜람 네, 엠자아 이디줘 아이디 달까달까줘안 아이디 콘헤어? 콘헤어? 콘어콘어콘어엠콘어빠콘콘 3마리, 2 3마리. 3마리. 3마 3마리. 3마리. 3마리. 3마리. 3마리. 3마리. 어이리 3마리. 3마리. 3리3마 아, 새로사달라고 야, 로사달라고지로새로사달라고 새로 지금. 아이고다라고세고세로사다한고 세로사다라고. 세다다라고 세로사다라고. 세로사다라고. 세로로이로 m 피아마피아어아빠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h 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있어앉아있아있아어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아있어앉 네. 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있 아, 남모 남모잉. 남모잉. 남 남모잉. 남0 남모잉. 두환. 게 그래? 거. 아. 네, 거. 네, 아, 컴사 네, 네. 네, 네. 네. 네. 게 네. 네. 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서 네. 네. 그만 줘라 그만 줘. 에고아 네. 야로야. 야. 야. 야. 야 야. 마다 뭐라고 그래? 마다. 빠 마다, 마다. 아빠. 아빠 돼. 오빠째. 자, 어 이대로 텐션을 유지를 한다면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 음식에 대한 서비스 저는 지금 과일도 깜짝 놀랐고요 와이 음식 수준이 진짜 너무 너무 좋네요 입이 마르도록 계속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소의 사장님을 몰라요 매니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 소식도 없이 여기를 오게 됐어요 단지 소문만으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전부 신선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트 A 350만동 맞죠 형님? 350만동짜리를 주문을 했고요 저희는 3명이서 먹게 됐는데 많이 남아요 4명이서 오시게 된다면 각자 분당금이 한 대략 90만동에서 100만동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한끼 식사치고는 좀한 사람당 많은 금액이긴 한데 충분히 드셔보실 만한 값어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팁은 별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맛있다 어, 아빠. 그만 줘. 오빠 계속 먹었잖아. 아! 카메라 꺼져 는데도개속 썼어요, 계속. 그 지금 진짜 괜찮은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가라오케, 운영, 가라오케 노래를 안 하긴 했는데 노래방도 다 준비돼 있고. 오빠 노래? 응? 노래. 노래 해. 오빠 노래야. 네. 아. 어... <웃음>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 오빠, 오이오오 오빠, 오빠, 오빠, <목소� 아, 모jam, 모jam, 모파. B. I'm t e l l 아, 저해져 음. 아, 어요 음, 거만서이끔은 대조. You're y o u 요 g so. y o u 거 e young, so. You're young, so. 아 o u r e young, so. y o u 요 ông pa c h o t i ế p ông pa i h t i ế t c p a i h á t r i ế i em c h t i ế p e h c h o t i ế p c h t i ế chốt t i ế p c h n t t i ế p c h n t t a ế t chốt chốt i ế t chốt i ế t c h t i ế p chốt i ế t c h t i ế t c h i ế t c h t t i c h i ế c h t t i chốt t i c i c h t t i ế c h ố i ế c h ế chốt i ế t c h i t i ế t c h i ế c t c i chốt i ế h ố a i ế t i i 드디어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접구이, 네. 안나 짝짝 접구이 될까?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봐. 나중에 또, 또 봐. 또말하요고 사우가 라이. 오늘 재밌게 즐겁게 놀았고요. 네.